이제 and 함수를 썼습니다 and 함수를 쓰면 여기 안에 콤마로 구분된 모든 내용들은 그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왼쪽에 한 글자가 j하고 같으면서 왼쪽에 한 글자가 s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있는데 j 로 시작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j a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글자가 j 면서 동시에 뭐여야 되냐면 s 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j 면서 동시에 s 일 수는 없기 때문에 a n d 함수를 사용하시면 j 면서 s 여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는 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j 면서 그 다음에 이제 and 함수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j 이면서 도소매 이거나 출판 인쇄 그리고가 아니라 오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nd 함수를 쓴 거는 s 이면서 윤철수 인건데 여기에 s는 여기에 j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또는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j 또는 s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j도 되고 s도 되기 때문에 o r 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nd를 썼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럼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거래처 코드가 j로 시작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고니까 and죠 end 함수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어서 거래처 코드가 j로 시작한다는 걸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콤마를 찍으면 그리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명이 도소매나 뭐뭐 건화가 놓으면 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하를 해줍니다 가로 열고 업태명이 도소매이거나 라는 수식을 넣어 주시면 되죠. 콤마 찍으면 도소매이거나가 된 거죠. 그 다음에 출판인쇄이거나 그럼 여기에서 출판인쇄의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거나인데 이 이거나에서 거래처 코드가 j인데 다시 거래처 코드가 s라고 합니다. 여기 o와 안에 다시 s냐 라고 물어보면 말이 안 맞죠. j이면서인데, j이면서 또 s거나가 말이 안 맞죠. 그래서 여기를 끊어줘야 됩니다. 같은 필드명이 나오면 꺼내줘야 된다 라고 외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o아를 닫아줍니다. 이제 o아를 닫아주고 나서, 다시 문제를 풀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건화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? 그러니까 건화를 여기 end 앞에 o 화를 줍니다. 그러면 건화가 되는 거죠. 이제 여기에다가 s를 적지 말고 콤마를 찍으면 j 면서 도소매 이거나 출판, 다시 o 화니까 건화가 됐죠?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S로 시작하고라고 했습니다. 하고니까 e n d 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다시 적어주는 거죠. e n d 가로 열어주시고 S로 시작하는 조건 적어주시고 콤마 찍으면 이고가 되는 거죠. 시작하고 대표자명이 윤철수인 거그 윤철수인 거의 조건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고 오화의 가로를 안 닫았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로를 한번더 닫아 주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기에 거래처 코드와 여기 거래처 코드가 같은 게 나오면 안에다가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콤마를 찍어서 이건화를오화로 뽑아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